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본다면, 뭐, 긍정적인 움직임을 어, 보이는 시장의 모습이었고, 어, 최근에 이제, 그, 가장 큰 호재가 될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입니다. 어, 그만큼 오늘도 미국 장이 긍정적인, 어, 마감이 되면서 국내 증시에, 어, 좋은 영향을 줬다고 볼수 있는데, 어, 일단 뭐 다우증시 그 나스닥을 포함해가지고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지금 아마존 어, 그리고 구글 어, 그리고 지금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이제 플랫폼을 형성하는 기업들이. 그런 플랫폼을 형성하는 기업들이 나스닥 증시를 이끌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듯이 국내 증시에서도 카카오라든지 네이버에 대한 강세가 이어가고 있다 뭐 어제 네이버를 얘기했지만 를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더 강한 상승을 좀 보이면서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라고 우리가 또볼수 있습니다 자 어, 그러면서 오늘 또 외국인들에 대한 공매도는 조금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어, 대신 모처럼 만에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 붙이면서 어, 최근 하락에 대한 어, 그런 기적 반등이 이어지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어, 중소형주 어,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은 여전했다 어, 그래서 상한가를 뜨문뜨문 뜨문 그런 가는 기업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고스닥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상승에 대해서 차익 매물도 상당 부분 나오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으로에 대한 접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현재는 포지션을 확실하게 정할 필요가 있어요 어, 나는 단기로 대응할 건지 또는 장기로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포지션을 명확히 정하셔야지만 대응이 가능합니다 어, 우리가 어, 뭐 살아가는 것도 그렇죠 뭐 어설프게 어, 우유부단한 박쥐 같은 행동이 가장 안 좋다는 라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시장도 딱 그런 것 같아요 어, 단기면 단기 또는 장기면 장기 이렇게 확실하게 포트를 나눠 가지고 운용을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끊어먹는 물량들이 많은 시장 개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시장입니다 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슈와 호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더 선점하는 그런 매매를 함께 하자 말씀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안 이런 흐름은 좀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오늘 또 본격적으로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들, 뭐 셀트리온부터 한번 같이 봐야 될것 같은데, 자, 셀트리온이 바닥을 조금 다지는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2%대 강세를 좀 보여주는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 자, 오늘 이 셀트리온이 왜 올랐냐? 결국에는 이제 중화항체 관련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유전자 증폭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오늘 반등폭을 상당 부분 붙여내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항체검사 키트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오늘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일 시즌도 한번 같이 보셨는데요 그런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 일단 인도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확산되고 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중, 유전자 증폭이라든지 항체 검사를 담당했던 그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모든 것이 다 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강세를 좀 보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시장을 조금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서정진 회장의 아들, 산내이사침해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되면서 어, 강세를 좀 보였던 부분이었고 오늘은 또 다시 항체 진단 키트. 어, 우리가 이셀트리온하고 같이 봐야 되는 것이 이제 미코바이오메드입니다. 두 회사가 이제 함께 해서 만들어낸 부분이 바로 이제 항체 중앙체 진단 키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 역부터 시작해서 주가를 조금씩 조금씩 돌려내는 돌려내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어, 그리고 어제 이제 봤다 이제 시즌. 시젠이 오늘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나면서 오늘 장중의 27% 가까이가 크게 오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 이게 한 번만에 끝난다 그렇게 좀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등을 좀 붙이는 모습이었는데 자 여기에서 그러면 곧장 이렇게 다시 쳐져 버린다 그렇게 보는 것은 저는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여기 하단에 있는 한 27만원 선에 대한 지지를 어, 최악의 상황에서 27만원까지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꾸준하게 추세를 조금 붙이면서 돌려내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셀트리온이 지금 돌아서가지고, 어, 다시 한번더 붙여낸다. 30만원대까지 붙여낸다면, 지금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독자적으로 빠지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에 있던 이 자리 고가에 있던 이런 13만 5천 14만원 자리까지 함께 동조화할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모멘텀 예전히 이어간다는 거 어, 기억을 하면서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이런 중화항체 관련 진단키트 우리가 전, 지난 목요일날 어, 한국경제TV 밤없이 방송에서 이런 중앙제 진단키트 관련된 부분이 결국 백신 여권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될수 있다 어, 그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이 좀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어,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모멘텀 유지해보자 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모레퍼시픽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모습이 좀안 좋아요 조금 쉬어 가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다시 5%가 하락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자, 하락하면서 오늘 큰 뉴스가 나온 것은 없어요. 뭐 주주 정부 폐쇄라든지 뭐큰 업에 대한 부분 넣었고 뭐 K 뷰티에 대한 얘기들 넣고 그렇게 크게 하락하는 부분 자체에 대한 부분은 없었는데 자, 우리가 이 지금 보복 소비 관련해 가지고 중국발 소비 모멘텀으로 인해 가지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기대감이 많이 올랐던 것이 사실이에요 뭐 아모리퍼시픽이나 또는 이제 LG생활건강이나 이런 기업들이 반등 세를 상당히 붙였었거든요 어 근데 이제 LG생활건강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지금 아모리퍼시픽은 조금 일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아모리퍼시픽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봉을 잠깐 돌려 보시면 자. 코로나 사태가 이제 17만 원 선이었는데 지금 주가가 30만 원까지 어약 80% 가까이가 어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흐르고 난 다음 지금 현재 잠깐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기간에 대한 기간이 상당한 매도세를 보이는 것이 오늘 시장이었다. 뭐 그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 지금은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피로가 이라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가곤욕에 넘어왔을 때 30만원까지 대 넘어왔을 때 하단에서 이익실현에 대한 흔적이 보이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 말은 여전히 상승에 대한 국면은 남아있다고 라 저는 판단을 하고 대신에 이제 조정이 조금 들어온다면 25만원 선 전후 25만원 선 전후까지는 조정을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지금 단기적인 상승 자체가 나타나서 조금 피로감이 쌓여 있는 이런 어, 것들을 이제 떨어지면서 수급이 빠져나갔거든요 지금 기간에 대한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단기간에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붙이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오히려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조금 보이면서 돌아서는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분간 이아무리 퍼시픽은 조금 관망하자. 대신에 죽는 기업은 아니다. 25만원 전으로 반등, 기술적 반등을 볼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 지금 한온 시스템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이한온시스템이 전일보면 5% 하락을 했고 금일도 4% 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틀 동안 약 10% 가까이 빠졌어요 특히 이제 이것도 고가군역에서 지금 빠지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 분들이 많이들 보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 특히 이제 이한온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이제 어, 한온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어, 한이 찰 한자입니다 그리고 온이 따뜻할 온자입니다 차음 공기와 따뜻한 공기를 시스템 만드는 것, 그 공조 장치를 생산해내는 업체, 그게 이제 한온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이제 한라 비슷해온 공조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했고, 자, 한온 시스템에 대한 매출 구조를 잠깐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대 그룹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포드라든지 폭스바겐, 그리고 GM, 다임러, 그 다임러 벤치죠. 자, 그리고 BMW사에서도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적인 주요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매각에 대한 가능성이 나왔을 때도 외국계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아, 이런 얘기도 지금 현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에 우리가 이 주가적인 추이를 한번 같이 보더라도 단기간에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한번 쉬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고요 어, 지금 일단은 이 매각에 대한 이슈는 나오고 있지만 어, 지금 현재 매각에 대한 이슈 나온다는 것은 앞에서 상승을 주가가 하면서 매각에 대한 이슈가 선반영 일부 됐던 부분도 존재를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특히 이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 1월달에 보면 많은 거래를 이루으면서 자, 지금 현재 이 18,700원 자리를 기점으로 어떻게 움직여요 지금 여기서도 저항이지만 여기 뒤에서도 또다시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고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항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 말은 이 자리가 쉽게 돌파가 안된다 악성 메모리 분포하고 있는 자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단에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지지를 볼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 앞에서에 대한 지지를 보여줬던 자리 이런 자리가 상당한 지지 권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하방에 대한 경계성을 보여주는 것은 15,500원 선이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겠죠 16,000원 그러면 이번에 15,500원, 16,000원 밴드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상당한 하방까지 내려왔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락한 것은 피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대신에 지금부터 다시 한번더 돌려낸다면, 그때는, 자, 15,500, 16,000원 된데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 어, 우리가, 어, 이 공조장치라는 것이 내연기관에 더 많이 쓸까요? 아니면 전기차에 더 많이 활용될까요? 자, 전기차에서 훨씬 더 활용이 많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의 성장성은 긍정적이다 대신 한온시스템볼때한온시스템 납품하는 기업도 존재해요 를 그것이 뭐냐면 우리산업이거든요 자 우리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25,700원 정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기업을 저희 회원분들과 공격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 이 자리 18,000원 구간에서 딱이 자리에서 공격을 하고 자, 곧장 급등을 좀 맞이했는데요. 자, 이 자리 대비해서 목표가를 잡으면 한 36,000원대죠. 근데 36,000원까지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퍼져버렸는데, 시세가 죽었는 시세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충분히 좀더 추가적인 발주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보고, 어 지금은 불확실성이 큰 자리다. 대신 그것만 이겨낸다면,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RS 오토메이션도 한번 같이 보이는데요 최근에 RS 오토메이션 관련해서 이제 로봇 자동화 업체 그리고 공장 자동화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다 라는 부분 이후에 지금 연일 상승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한 15% 정도 오르면서, 오늘 이제 신고가를 가면서, 자, 이격도가 벌어지고, 거기에, 어, 단기 고점 시그널이 지금 뜨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럼 요 자리는 지금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존재를 하는데, 11,800원 자리입니다. 자, 그 11,800원 자리를 우리가 주봉사에서 끄어 놓고 난 다음에, 조금 차트를 크게 놓고 보면, 자, 앞서서, 앞서서 지금 저항을 받았던 자리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자, 이 물량 자체의 소화를 하는 일부 소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판단을 할수 있고 자그 자리가 앞에서는 지지곤력으로 작용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항이 뚜뚜게 어, 작용하고 있는 자리로 볼수 있죠 그래도 제가 판단했을 때이 시세는 앞서 있던 지금 16,000원 밴드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자리는 아직 큰 거래량 자체는 없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뭔가에 대한 노출되는 재료는 없었다 라고 볼 때는 추세적 상승이 좀더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해석을 해보자 어, 일부 M&A에 대한 기대감도 어,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M&A를 본인들이 하기보다는 허용당할 수 있는 그래서 최대주주에 대한 매각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 봅니다 자, 다음 기업도 같이 보시면요 바디텍매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디텍매드는 지난주 목요일날 저희가 방송에서 추천을 해 드렸던 기업입니다 그 이후로 오늘까지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오늘 15%에 대한 급등 양상이 나타났었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앞서서 봤다시피 유전자 분석과 그리고 항체 진단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전자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 실질적으로 이제 간이 진단 키트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어, 우리가 이제 항체 검사를 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간이 진단 키트를 만들 수 있는 중화항체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셀트리온하고 바이텍메드하고 오한 짱이고, 그리고 이제 수젠텍, 뭐 SD바이오센서, 그리고 바이텍메드, 뭐 이런 기업들이 존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휴마시스 같은 기업들이 상한가를 직방으로 가면서 강한 모습 을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결국에는 항체 검사 관련된 기업들이 좀더 활용도는 높을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유전자 정포가 강했던 것은 유전자 정포가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요. 하지만 지금 항체 검사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되면서 지금 정확도 올라가는 시점이라고 봤을 때어 지금은 간이진단 키트들이 훨씬 더 가끔 받을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이고 대신에 오늘 재료가 일부 노출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오늘 바이텍매드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단기적인 고점을 한번 형성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오늘 코로나19 PCR 진단키트 2종이 수출허가를 받았다 변이 포함 진단키트 수출허가 했던 뭐 바이텍매드에 대한 뉴스를 꾸준히 나왔죠 이 자리에서는 일부 끊어먹는 물량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 그러나 단기적으로 한번 상승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한번 이익실을 했다고 보고요 대신에 자, 하단에 이루어졌던 이 자리 어, 지금 보면 22,000원 구간이 되는데요. 22,000원 구간은 저는 쉽게, 쉽게 깨지는 않을 것이다. 어, 장기적인 입형을 조금 붙이면서 장기 추세는 여전히 열려있다고 라 봐요. 대신에 단기적인 고점은 어, 오늘 어느 정도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하단에 22,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추세적 상승을 좀더 지켜보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간 자, 여기서 얘기한 장기는 최소 한달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볼수 있는 자리라는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슈는 지속적인 이슈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된 종목군들은 함께 어,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어, 넘어가서 우리가 오늘 클래시스가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또 보였어요. 어, 최근에 증권사 레포트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클래시스입니다. 어, 증권사 레포트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두 가지로 저는 판단하고요. 하나는 그만큼 기업이 좋아졌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증권사 직원, 증권사 물량들이 몰려 있다 <웃음> 그렇게 이제 보는 시각인데요. 어, 일단은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 그만큼 이제 환자 수도 지금은 늘어나는 시점 맞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완화되고 있는 시점이니까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들도 많아졌고 다만 우리가 이런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이 클래시스가 전반적으로 그만큼에 대한 실적이 따로 오고 있느냐 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일종의 이제 기대감이죠 왜냐하면 작년에 수출권이 있었는데 그 수출권 자체가 올해는 나타나겠지 자 그리고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기업이 하이로닉 같은 기업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바닥 권역부터시작해 6000원 밴드가 매집이었는데 자그 자리부터 오늘 7500까지 원 단기적으로 뽑아 냈으니까 시세는 상당부 붙어서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그 흐름을 맞아서 지금 기간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 부분 유입이 됐었고 그러면서 지금 전 고점이 돌파하는 모습까지도 보였어요 자 그럼 여기서 시세가 한 번만에 여기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추락을 하겠느냐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급이 손바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 앞서 있던 이 고점을 돌파를 할 때는 의미를 두는 돌파거든요 그럼 16,500원대 돌파되고 난 다음에 기간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던 것은 이거는 신규 매수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은 한번 고점을 잡고 난 다음에 지금 쉬어가는 모습이니까 이거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봐야 돼요 어 사실 이제 이 18,500원 장중에 이탈한 모습도 나왔지만 저는 이건 추세를 좀더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내일도 만약 시장에서 1 8 5 0 0원를 이탈한다 그때는 그럼 이익실현이 맞습니다 대신에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쉬었다가 추세적 상승을 좀더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나올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신고 가는간다 2만 400원은 결코 비싼 가격은 아니다. 갈수 있으니까 손해보고 팔지는 말자. 그거를 꼭명심하십시오 클래시스 나쁜 기업 아닙니다.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도 계속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이유는 있어요. 본인들이 물려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업에 대한 가치도 바뀌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기억해 보자 자, 그 다음 기업으로 가온미디어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온미디어가 지금 전일 급등이 15% 급등이 나오고 오늘 또 다시 한번더 반등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장중에 조금 흔들림이 나왔지만 어, 우리가 이 가온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셋톱박스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어, 그래서 그런 셋톱박스가 글로벌적인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으면서 주가도 지금 바뀌는 모습인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휴맥스 휴맥스라는 기업이 이제 우리가 딜라이브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지금 현재 바닥에서 조금 돌아와서 가는 모습이 조금씩 나오죠 자왜 이렇게 돌려서 올릴 수 있느냐 결국에는 지금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디지털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어 뭔가에 대한 이제 글로벌 이벤트 올림픽이라든지 특수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이런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어, 니즈가 좀더 증가를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특히 이제 가 미디어 같은 경우에 5천원 만에 상승을 하는 단계다 보니까 좀더 강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이런 V자 반등은 이유가 없으면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에도 이런 V자 반등 강한 게 있었죠. 뭐였습니까? 바로 현대위어였어요. 자, 현대위어 같은 경우에도 이런 V자 반등이 강하게 형성되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마찬가지로 저는 가운미디어도 신고가를 갈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 고점이었던 자리 앞에서 1 5 0 0 0원자리였는데자 단기적으로 이1 5 0 0 0원자리는 돌파를 할 것이다. 돌파 이후에 그럼을 좀더 집중해서 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2분기 실적도 바뀌는 자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성산업도 보겠습니다. 자, 화성산업은 어, 오늘 유승민 관련주로 조금 평가가 되면서 반등을 좀 보였는데요. 어, 유승민 씨가 이제 지지율 2위권으로 야권에서 2위권까지 올라섰다라는 내용이었고, 자 그러면서 지금 어, 우리가 대신 정보통신 이런 것들 이제 대장주 역할하면서 을 오늘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원래 이제 유승민 관련자면 대신 정보통신이 가장 강하게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고 화성산업은 대구 경북 지역의 이제 중소형 건설사다 보니까 또 유승민 관련주 엮이는 모습인데. 자, 유승민 관련주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 눈여겨봐야 되냐면, 자, 기본적으로, 어, 지금부터 정치적인 해석이기 때문에요, 어, 분명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정치적인, 어, 성향을 제외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준석 씨, 지금 현재 야당 당대표 이제 이준석 씨인데요. 어, 이준석 씨의 아버지의 친구가 이제 유승민 씨죠.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준석 어, 그리고 유승민 그리고 김무성을 어, 흔히들 어, 이회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권 안에도 여러 가지 라인들이 많죠. 이명박계도 있고 박근혜계도 있고 어, 그리고 지금 뭐 어, 보면 어, 이회창계도 있고 그런 식으로 나뉘는데요. 어, 이런 부분 자체에서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어, 우리가 그 뒤에는 묘우설이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이 뭐, 김무성이 있고, 뭐, 유승민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뭐, 디지털 조선이라든지, 그죠? 뭐, 아세아텍 같은 기업들이 반등세를 조금씩 붙여내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다김무성 관련주로 이제 편입이 되는 기업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음, 윤석열 관련주, 윤석열 전검색총장을에 어, 대한 지지율을 어, 어느 어 정도 활용을 해서 어, 지금 음, 그런 것들을 야당의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어, 이런 단일화로 진행이 되면서 유승민 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어,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가정해서 본다면 어, 화성산업은 지금 자리에서는 참 저렴하다고 볼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합니다 아 말이 참 어려워요 이게 정치가 엮이면 다들 어, 바라보는 방법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시다 보니까 말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 테마주는 테마주일 뿐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성향을 제외하고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정치인에 대한 부분을 존댓말을 쓰지 않았던 것은 명사로만 생각하고 주식에 대한 부분으로만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 사람을 존중을 한다 안 한다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더 <웃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정치 얘기는 항상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해에서는 저희 정치 테마주로서 화성산업이란 기업은 좀더 지켜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화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PR 밴드가 상당히 저렴한 약 4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 자체로 시발점을 삼아 가지고 강한 흐름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월봉을 보면 현재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에서 급락 후에 첫 양봉이 형성되고 주가가 바뀌어 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약두배 정도까지도 갈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정도로 강한 흐름을 달수 있다 우선은 15,000원 밴드까지는 한번 지켜보자 지금 자리에서 팔면 후회한다 자제말 명심하세요 지금 자리에서 팔면 어떻다 후회한다고 했어요. 자, 이런 종목군들은 좀더 길게 봐야 됩니다. 자, 그다음 종목으로 우리가 워닝 머티리얼즈.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 놨던 기업들 중에서도 분석을 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닝 머티리얼즈를 같이 보실 텐데요. 지금 이 워닝 머티리얼즈가 이제 반도체용 특수 가스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약 4만원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다만 우리가 이워닝머티러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공략을 했던 기업이었는데 매집가격이 얼마냐면 27,000원 밴드입니다 어 그만큼 11월달에 저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주가가 지금까지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라는 건데요 자, 27,000원 밴드가 어디냐면, 27,000원 밴드가, 자, 요 자리입니다. 우리가 11월달은 여기죠. 요 자리에서 우리가 공격 했는데, 운 좋게도 곧장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여기까지 쉬지 않고 이제 올라왔어요. 자, 요걸 이제 올봉 일봉으로 고쳐보면, 자, 요 자리거든요. 지금 요 11월달 여기서 옆으로 이제 행보를 조금 붙이다가, 전형적인 이상로 라인이죠. 자 이렇게 횡보를 붙이는 것이 바로 이상로 라인입니다. 우리가 살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자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시세를 내면서 다다다다다닥 해서 쉽게 자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자그 하단에서 들어왔던 것이 외국인과 어, 기관에 대한 양매수가 유입되면서 주가를 올려왔다. 대신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이 어, 바닥권역부터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서 고가권역을 올라갈 때 4만원대가 돌파할 때 거래량이 어때요? 터지면서 고가권역에서는 또다시 한번더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지금 떴습니다. 단기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떴죠. 여기는 고점이에요 라고 검정색 화살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 자체가 이제 고점이 한번 형성되고 난 다음에 조정이 지금 나오는데 자 다시 한번더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또 뜨고 있어요. 여기는 바닥이에요 라고 지금 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가격대 34,000원 전후가 지금 앞서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지지를 현재 형성해 주고 있다 쉽게 빠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라는 거죠 왜냐 반도 접항이 나쁜 것이 아니고 단기적인 부분에서 비수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더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높게 판단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더 앞서 있던 이 4만원 밴드를 보면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대신에 옆으로 행보는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34,000원 부분 이 자리에 대한 옆으로 이제 행보성, 움직임. 혹시나 이 34,000원대가 무너진다. 그럼 그때는 좀더 적극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일시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에 대한 유입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추세가 쉽게 죽을 수 있는 추세는 아니에요. 추세를 상승을 좀더 유지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고 종목이 A 스토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댓글로 남겨주신 종목들 중에 선정해서 같이 보실 텐데요. 자, A 스토리는 조금 답답하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시세가 많이 올라왔던 기업입니다. 상장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자,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만원대 상장되고 3,990원까지 빠졌다가 코로나 때자그 이후에 현재 5만4천원지 올라왔습니다. 에이스토리를 얘기하면 한 가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이제 킹덤이라는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촬영됐던 그래서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어, 볼수 있었던 킹덤을 제작한 회사. 그 회사가 바로 이 에이스토리인데, 그만큼 드라마에 대한 부분으로서 상당히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어요. 자,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기업은 봐야 되는 거지, 어, 추세 추종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요 특히 우리가, 어, 지금 이 에이스토리, 같은 기업들 에이스토리나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드라마 제작사들이 최근에 재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자,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매집이 적어도 이제 9천원 ,000원, 8천원에 이루어졌다고 보면 자, 500% 이상이 상승했습니다 을 상당히 가파른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쉬어가는 단계죠 자,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과연 이렇게 올랐는데 안 틀었을까? 거리라는 크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위에서 일부 이익실은 물량은 분명히 존재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부 이익실은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 여기는 조종이 현재 나오는 파동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랐을 때가 한 파동이라고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조종 파동이라면 지금 넣을 수 있는 것은 A 파동, B 파동, C 파동이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럼 B 파동은 뭐라고요? 반등파동이죠 그러면 그 B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얼마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느냐 일단 35,000원 전후에서는 반등파동이 형성될 수 있는데 어, 제어판단할 때는 여기 20주선 보이시죠? 여기 앞에 있는 이런 20주선에 대한 돌파가 조만간 한번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현재 K컨텐츠에 대한 움직임을 봤을 때는 여기서 그냥 툭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여기에서는 반등을 붙여 가지고 20주선 위로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A스토리 아무래도 이제 고가 권역에 들어가셨으면 조금 걱정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그냥 무작정 던질 자리는 아니다 높게 샀기 때문에 걱정되는 거지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앞에 있는 20주선 3 9 0 0 0원대에 대한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자 여기까지 반등 안 나오고 주가 빠진다면 그때 조금 곤란합니다 그럼 그때는 다시 한번 더 저희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른 종목은 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저가 대비해서 고가까지 500에서 1000% 특히 2배 이상이 넘어가는 종목군들은 반드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왼쪽에 큰 언덕에 있는 종목군들은 쉽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큰 산이 들어왔죠. 큰 산이 들어온 종목은 또다시 이렇게 큰 산을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중성주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확률이 상당히 낮은 거예요. 자 그것을 명심하시면서 안정적인 주식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남겨주신 종목들도 군 한번 같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어, 이 종목 뿐만이 아니라 또 다음에도 어,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종목들 군 어, 중에서 또 함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궁금하신 종목 남겨 놓으시면 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리뷰 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책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현재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서점에 가시더라도 돈보는 주식 투자 비법이라는 책이 있고 어,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신데 구매하신 사이트에 리뷰를 남기시고 저한테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제가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쏘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커피 현재 대접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리뷰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내일 또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